오늘 마켓에 잠시 다녀왔는데요 이번 주 먹을 것들이랑 이런 라면을 간식으로 먹으려고 구입을 했는데 얘는 인스턴트 둘이에요 되게 귀엽죠? 그냥 한 번씩 조금 출출할 때? 그럴 때 끓여 먹으려고 이런 것도 구입하고, 어, 샌드위치 먹을 거라서, 치킨 브레스트랑, 비프 파미스트라미, 그리고, 이 오리지널 소세지는 이렇게 핸드메이드로 팔고 있었는데, 세일해서 이렇게 두개 구입했어요. 아래 거랑. 그래서 오늘, 어, 스팀에서 지금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샌드위치에 넣을 고다 치즈, 그리고, 포어코어 마라탕 소스. 그냥 고기 볶을 때 이거 소스 좀 넣고 하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얼얼한 그런 사천식맛 느끼고 싶을 때 화조유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오일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달래장. 그래서 김을 맛있게 싸서 밥을 먹으려고 달래도 구입했어요. 얘는 깨끗하게 이렇게 손질되어 있어서 바로 구입을 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손질 안 되어 있는 거는 다 깨끗이 어, 닦아서 이쪽 그 부분을 까야 되거든요. 제가 한번 달래를 구입했는데 그 부분이 힘들어서 자꾸 구입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여기 오늘 다녀온 마켓에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얘도 구입하고 루꼴라를 구입했습니다. 루꼴라는 사실 그냥 일반 마트에서는 찾기가 어려운데 오늘 다행히 있어서 콜라랑 신란초도 이렇게 한 다발 팔더라고요. 그래서 신란초도 구입해서 타코나 샐러드 만들 때 그리고 라따뚜이 한번 하려고 가지 샀어요. 근데 토마토를 못 샀네요. 그 다음에 와인도 한병 구입했고요. 이 와인은 처음 마셔보는데 음.. 어떤지 궁금하네요. 마켓에서 세일에서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와인도 하나 레드와인 구입하고 주스는 이거. 이거 뭐지? 아 패션프루트! <웃음> 패션프루트랑 구아바 주스랑 유기농 피넛버터 아침에 오트밀 위에다가 한 스푼씩 넣어서 먹으려고. 토스트에서 먹어도 되고요. 피넛버터를 조금 좋은 거 구입하고 싶었는데, 유기농 버터인데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바이, 베이킹에 푹 빠졌어요. 퇴근하고 거의 빵을 집에서 만드는데, 파이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이팬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음, 얘는, 이렇게 분리형이더라고요. 저는 베이킹 초보라서 어떤 걸 구입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는데, 어, 이렇게 레시피들 보니까 분리형? 타르트팬이 훨씬 이렇게 나중에 타르트 만든 다음에 꺼내기도 편하고 해서 분리형을 사용한다고 해서 구입을 해봤어요. 그리고 케이크틀도 이렇게 불리형을 하나 더 구입했어요. 제가 분리하지 않는 그냥 원형 틀을 구입했는데 케이크는 아직 안 만들어봤지만 왠지 초보에게는 어, 케이크 모양이 그제누아즈 만들었을 때 흐트러질까봐 이렇게 불리형이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하나 그리고 요즘 통밀빵을 굽는데 어, 큰, 큰 틀을 제가 사서 잘못 샀어요. 그래서 작은 틀이 있길래 얘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보고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